자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사운드코어의 리버티 에어2 프로입니다 10만원 초반대 가격에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사운드코어라는 브랜드가 주는 아주 신뢰도 있는 이미지와 더불어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모델인데요 사운드코어 리버티2 에어 프로로 검색을 해보시면 이미 많은 리뷰어분들이 리뷰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 같은 막타 리뷰에서는 사운드에 대한 내용과 실제 사용에 대해서 얼마만큼 효율적이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ermoke. <목> 구글 출신 엔지니어들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충전의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라는 물음에서 시작된 회사라는 앵커 니오를 비롯해 그래미 어워드를 수상한 10명의 아티스트들이 엔도저로 활약하고 있다는 앵커 사운드코어의 리버티 에어2 프로입니다. 케이스 재질부터 제품의 마감 퀄리티가 상당히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로고만 넣고 사운드코어라는 글씨를 안 넣었으면 더 좋았겠다 생각합니다. 1 8개월 무상 보증에 전용 어플의 완성도가 뛰어나 여러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는 ANC 무선 이어폰입니다. i r l 10살 많고 r l 많0많 girl, 10살 girl, 10살 이 i r l 10살 girl, 10살 girl, 10살 girl, 1고살음 i r l 10살 girl, 10살 g i 아, Bring me the horizon a Kingslayer. Can you do anything? Come to Munsu. You can review it. You 어 a n review i 가 You can review it. y o 보 can review it. You can s 아, 그래? 야, 좋은데? 좋은 <웃음> <웃음> 아니지. 어, 좋은데? 그다음에 하나 하나 더 들어보자. 어, 뭐뭐 뭐. 카더가든. 카더 이것도 카든. 네가 했어? 그것도 녹음을 내가 했어. 야, 이수 <웃음> 최적화돼 있는 <웃음> 이어폰이야? 카더가든의 나무. 어때? 이건 보컬이 살짝 쏘는데? 살짝 쏘고. 어, 음. 음. 사운드는 되게 좋아. 그래 그다음에 음. 한 곡만 더 들어봐야. <웃음> 청아의 어. 하이시클이 것도 네가 동금했어? 아니 그건 못했어 안타깝다 <웃음> 야 청아를 했었어야지 <웃음> 이거 저음 되게 재밌는데 그죠? 어 진짜 재밌는데 이제 이 이어폰을 소리 어. 어때요? 재밌어 재밌어 <웃음> <웃음> 근데 그게 네. 고음역이 어떻게 조금만 조금만 정리가 되면 좋겠다라는 느낌이 있어. 저음이 되게 재밌거든 진짜로? 다른 이어폰에서 안 나오는 저음들이 나와서 되게 재밌는데 위에를 또 어떻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아.. 앱에 있는 EQ. 네. 음! 위에 조금 정리하니까 괜찮은데 또? 그 상태에서 음. 다시 원래 거 브릭 미 호라이즌 어. 그 눈을 한번 들어보세요. <웃음> 무서운데 갑자기? <웃음> 일단은 락 음악이나 조금 뭔가 공격적인 음악을 들을 때는 하이가 좀 정리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음. 일단 저음은 그대로 살려도도 괜찮아요? 나는 괜찮은 것 같아. 그렇게 막 부담스러운 저음은 아닌가? 음, 음, 음. 근데 이 EQ가 EQ가 생각만큼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 음.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음, 음, 음, 음. 나는 이 점이 좀 부담스러워서 좀 깎고 음. 싶거든. 근데 이 EQ를 건드리면 음. 소리가 이상해져. 좀 이상해져. 자연스럽게 EQ가 먹는다는 느낌보다는 조금 이상해져. 그래서 좀 아쉬운 게이 EQ에서 틸트 EQ라 그래가지고 같이 올라가고 저 같이 내려가는 그 예전에 모멘텀 있었던 그 EQ 있잖아. 네. 그런 EQ가 있었으면 되게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네. EQ를 좀 만져본 사람이라면 음, 바로 음, 알텐데 이 음. EQ가 그렇게 좋은 EQ는 아닌 음, 것 같아요. 음, 음, 음.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EQ만 주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거를 만든 사람의 의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의도를 저는 존중하기 때문이죠. 그냥 EQ가 후져서 그런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아니 보통 이렇게 들어있는 EQ들이 좋은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혹시나 이제 들으시다가 하이가 좀 많다라고 생각되시면 하이를 좀 정리해서 쓰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이 친구가 하이가 되게 많은 친구라 락 같은 거나 메탈 같은 거 들으실 때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해주고 들으시는 게귀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리뷰를 준비하면서 가장 곤란했던 부분은 바로 이 사운드 밸런스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제가 그동안 본점에서도 사운드코어 제품을 많이 리뷰를 해봤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제품들도 많이 들어봤었고요 그런데 기존의 사운드코어가 들려줬던 밸런스와 지금 이 리버티 에어투 프로가 들려주는 밸런스는 굉장히 달랐습니다 특히 지금 완전 저음과 그 다음에 완전 고음의 영역들이 많이 부스트되어 있는 이런 밸런스들은 사실 그 전에 보여줬던 사운드코어의 밸런스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따라서 이 리버티 에어투 프로가 장점을 보일 수 있는 장르가 확실하게 구별이 됐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른 리뷰와 다르게 EQ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는 EQ의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EQ를 통해서 건드렸을 때 생기는 사운드의 왜곡들이 사실 그렇게 좋은 영향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사운드 코어를 구매하실 때는 저음 부분과 고음 부분이 굉장히 강조가 돼 있다는 라걸 인지하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운드 취향이 맞으시는 분들이 일단은 구매를 선택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리버티 에어투 프로가 어 어플을 통해서 여러가지 기능들을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다는 라 점은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쉬운 부분은 기존의 헤드폰이나 사운드바에서 보여줬던 듣기 편하고 무난한 밸런스 이런 것들을 리버티 에어투 프로에도 적용을 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그런 아쉬움은 남는데요 11mm 드라이버와 그 드라이버들을 여러 겹 겹쳐서 저음과 해상력을 올렸다 라는 이 부분들을 자랑하고 싶었던 개발진들의 의도가 섞여 있었던 튜닝이 아닌가 자 이제 사운드코어 리버티 에어2 프로의 장단점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첫 번째 장점은 11mm 드라이버에서 나오는 폭발적인 저음과 해상력입니다 따라서 케이팝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댄스 음악이나 힙합 음악 쪽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장점이 될수 있고요 이런 작은 이어폰에서 나오는 게 맞나 싶을 정도의 아주 강렬한 서브로우가 나오니까 말씀드린 그런 특정 장르에 한해서는 굉장한 장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상력이 높아지면서 덩달아 사운드필드감도 굉장히 넓어졌는데요 이런 낮게 깔리는 깊은 저음들과 해상력이 만나서 발라드 음악들이나 혹은 영화 감상, 그런 게임 음악들을 들을 때도 굉장한 강점을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 리버티 에어2 프로에 들어간 칩셋 자체가 앱텍스를 지원하지 않는 걸 봐서 퀄컴 칩셋을 사용한 것은 아닌 걸로 보여지지만 연결 안정성이라던가 레이턴시 부분에서는 굉장히 우수한 것으로 스펙상에도 정리가 되어 있고 실제 사용한 바로도 그렇습니다. 모바일에서 영화나 게임 등을 즐기실 때 굉장한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랜스페런트 어 히어링 기능 같은 경우는 뭐썩 좋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나쁘다고 말씀드릴 정도도 아니기는 합니다 노이즈캔슬링 기능과 트랜스페런트 어 히어링 기능에 관련해서는 사람마다 느끼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의견이 좀 갈릴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뭐 10만원대 초반에서 이 정도면 굉장히 준수하지 않나 라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볍고 화장품 케이스 같은 이런 디자인에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할수 있는 요 디자인 자체는 좀 신선했던 것 같은데요 다만 이렇게 열었을 때요 힌지 부분이 조금 불안하기 때문에 실수로라도 이렇게 연 상태로 가방에 넣으신다거나 하는 부분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단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저음과 고음이 많이 부스트 되어 있다는 점이 상당히 귀를 피로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을 EQ를 통해서 해소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EQ를 건드렸을 때 생기는 사운드의 손실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는 가급적 EQ 사용을 권장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결국은 리버티 에어2 프로가 여러 장르에 무난하게 잘 어울리는 그런 이어폰이다라는 얘기보다는 특정 장르에서 강점이 있는 이어폰이기 때문에 그런 가요 사운드나 발라드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뭐그 밖에 특별히 단점을 발견하지는 못했고요 사실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은 이어폰이어서 가격대비 굉장히 추천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 유닛이나 케이스의 마감이나 빌드 퀄리티가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구매 후에 만족도가 굉장히 높지 않을까 라고 예상이 되고요 이제까지 행보를 보면 USB 허브부터 시작해서 보조배터리나 컴퓨터 주변용품들도 물론 많이 생산을 해왔지만 최근에 사운드코어라는 이름의 브랜드를 런칭을 한 이후로 굉장히 많은 음향기기들을 생산을 해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음향기기들의 퀄리티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그들만의 색깔을 가지고 발전하는 모습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운드코어라는 회사가 조금 더 내공을 쌓고 실력을 쌓게 된다면 아마 보스 같은 브랜드로 자리를 잡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앞으로 생산될 제품에 대해서도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운드코어 제품이 나온다면 여러분들께도 적극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이 여러분들의 구매에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저희는 또 다음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엔지니어 이수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계 성능이나 해상도나 이런 것들은 좋아요. 좋아. 다만 아이 밸런스, 이 튜닝을 튜닝이 조금 아쉽네. <웃음> 보고 계십니까? 관계자 여러분들. 다음 튜닝 때는 저를 불러주세요. 저를. 황금기. <웃음> 황금기. 보증합니다. <웃음> 걸어다니는 스팩 들어와. <웃음> 저를 불러주세요 싸안 비싸 <웃음>